이겨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혼자서 입양하세요 하려고 했는데 아니 업데이트가 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웃음> 이 고양이는 뭐야? 나는 어? 나는 뭐 렉이 걸린 줄 알았어요 버그에 걸린 줄 알았는데 이 고양이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약간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누가 그림판으로 장난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들어가서 이 팻을 좀 만나볼까?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이병원수에 접속을 했는데요. 어, 진짜 이... <웃음> 그린 고양이가 이디 키티가 업데이트가 된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 제가 또 알아오니까 이게... 제가 지금 녹화 오늘이 4월 2일이잖아요. 그런데 4월 1일날 만우절이잖아? 근데 해외에서는 오늘이 만우절이니까 어? 사람들이 오! 어, 이디키티를 들고 데리, 다니고 있어 오! 고양이 귀엽다 고양이 귀엽네요? 저스키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오! 이디키티 이거 어디서 봤지? 이거 어디서 받아요? 이거 어디서 받아요? 뭐야? 고양이가 막 누워있는데? 귀엽네? 따라오세요 오케이 가봅시다 오 귀여운데요 이거? 야오 뭐야? 어? 어? 이거 패샵이 그림이 되었는데? 뭐야? 이거 초등학생이 장난친거 아닌가요? 입양화소에다가? 오늘 만우절이라고 어, 이 사람한테 버트 씨한테 대화를 걸어보죠. 뭔가 잘못되었대요. 클릭 버튼을 잘못 클릭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대요. 어, 뭔가 더잘 만들려고 하다가 어, 받았다. 오, 어, 귀여워. 뭐야? 어? 오! <웃음> 이거 뭐야? 오, 귀여운데. 귀엽다, 귀엽다. 연맨님. 어, 네. 나갔다 들어오면, 사라지고, 어. 일회용이래, 일회용. 만우절 패시라서, 아, 일회용 패시구나. 아이고, 그럼 만우절이 지나면은, 이패까는 이별해야 하 되는 건가. 어? 타고 다닐 수도 있나 봐? 타고 다니자.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웃음> 뭐야 엄청 귀엽네 하가딱딱딱딱딱딱딱아 <웃음> 뭔가 이상해 뭐야 이거 완전 이디펜 아아 너무 귀여운데요 제작자님들 이거 만우절펜이라서 일회용 밖에 못하는데 같이 놀자 수영도 한번 해보자 어 너무 귀여워 먹여 볼까 한번? 어 먹일 순 없는건가? 오케이 아어 뭐야 <웃음> 어 귀여운데? 어? 레모네이드?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어 뭐야 왜 없어 여기? 원래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 어이 그림이라서 얇게 만들었네 야 진짜 뭐냐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훈련도 시켜보자 훈련 훈련 그래서 훈련도 시킬 수 있거든요 훈련도 한번 시켜볼게요 자, 트릭에서, 앉기. 어, 앉는 <웃음> 어, 거 귀여워. 제어부터 보자. 제어 봐. 아, 자면 이렇게 목이 떨어지네.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아, 그림이니까. 그림이니까. 그리고, 시간 지나면 키티 없어져요? 막 사람들이 물어보네요. 없어지는 거 같아요. 아, 많이 아쉬운가 보다. 자, 그리고, 얘를 또, 음.. 트릭 뭐 죠？아 귀여워 뭐 죠？오 뭐야？왜 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까복 오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막 아, 돌아가는데. 이거 뭐야. <웃음> 너무 귀엽다. 오 뭐야. <웃음> 와 뭐야. 너무 귀여워. 어. 이거. 이거. 대충 만들었다기보다는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진짜 이런 팬 나왔으면 좋겠다. 어 너무 아쉽다. 오늘 만우절이니까 딱 하루만 이 패스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뭐야 상자에서 뭐 다람쥐 자동차도 나왔다. 하나 만 뽑아 볼까? 뽑아보자. 뽑자. 다람쥐 자동차 나와라 키티야 도와줘. 아 아쉽다. 오 사람들이 오늘 만우절 이벤트라고 많이 들어왔네요. 음야이 키티 한번 날 날기도 아맞 날기도 있지 참. 날개가 <웃음> 맞지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먹여보자 또 먹이기도 한번 해보자 먹이기 맛있는 거 먹여봐야지 사과도 먹여보자 야 먹어봐 어어오 귀엽게 먹는데 어 귀여워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햄버거도 먹어봐 아 맞다 그리고 크게 만들 수 있는 물약도 먹여볼까요? 뭐야 너 왜그래? 아 자고싶다고 아 자고싶다고 완절 부전하는데 잠깐만 아, 이거 한번 먹여볼까요? 어? 이거 드니까 갑자기 땀 흘린다 먹이기 어, 커졌다! <웃음> 하나 더, 하나 더 보게 보자. 왕 커지게 만들 거야. 키티야 오늘 엄청 커지자. 오. 한개 더. 아, 귀여워. 티티 너무 귀여운데? 오, 진짜 커졌다. 한개 더. 아, 이제 다 커졌나? 아, 요 키티가 진짜 크다. 키티가 살려달라고 할것 같은데 이러는데? 아 귀엽다. 키티가 엄청 커졌어요. 어, 키티가 졸리다는 것 같아요. 집에 내리고 가서 재우자. 집에 들리고 와서 한번 재워보죠. 재우는 모션도 궁금한데. 키티야, 따라와. 왕, 커진 키티. 키티 침대는 2층에 있단다? 키티 침대. <웃음> 키티 재운다. 와 너무 귀엽다. 키티. 아, 너무 귀엽다. 키티야. 잘져 오, 키티는 잘 쉬었대요 아 키티랑 나, 나 너무 친해진 것 같아 키티랑 헤어지기 싫다 자 보자 보자 키티야 와 너무 귀엽다 키티 타기 따다다다다다다. 키티 너무 귀엽고요 아 여러분들 그런데 키티는 오늘 만우절 딱 하루만 있다고 해요 내일이면은 키티는 나랑 이별하게 될거예요 여러분들 아너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키티야 잘있어 <웃음> 키티야 나중에 나중에 볼수 없겠구나 음, 내일이면 넌 사라질게 될테니까 아,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들 키티야 안녕 음, 여러분들 키티는 내일이면 사라진대요 여러분들. 지금 입양해서 들어와서 키티에게 사랑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 어 뭐야? 키티 아프다. <웃음> 귀여워. 그럼 안녕.